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장 많이들 질문하시는 내용이 어떤 상품이 잘 팔리죠? 어떤 상품 소싱하려면 어떻게 찾아서 가지고 와야 될까요? 이 상품 제가 팔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등등에 대해서 제품에 대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세요. 근데 나는 지금 쇼핑도 많이 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어떠한 TV 프로그램도 보지 않고 관심 있는 상품이 전혀 없다 라고 하는 경우 에는 여러분들께서 상품 찾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잘 팔리는 상품을 소개해주는 사이트를 아신다면 어떨까 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차단낸 사이트 클릭 앤셀 이라고 하는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사이트의 가장 큰 장점은 요 아마존에서 판매했던 적이 있었던 상품들 을 기준으로 보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키워드, 틈새 키워드들 중에 또는 유튜브 영상에 올라왔던 상품인데 아직 한국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지 않고 우리나라 리스팅이 아직 많이 되어 있지 않은 상품들을 발굴해서 추천해주고 상품을 어디에서 소싱하는지까지 다 모두 다 알려주면서 가장 큰또 이점은 여러분들이 이 페이지 상품페이지 디자인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우셨을 건데 이 상품페이지 디자인까지도 제공해 준다라는 것이 이 클릭앤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일단 클릭앤셀의 링크는 제가 하단 부분에다가 붙여놨고 지금 제가 요 밑에다가 글씨 이렇게 남겨놨죠. 여러분들께서 아이템 발굴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상품페이지도 공짜로 받아보고 싶고 남들은 모르는 정보들을 나는 좀 열람하면서 상품들을 보고 싶어 라고 하신다면 멤버십으로 유료로 가입해서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할인쿠폰 받으셔 가지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사이트를 쭉 둘러볼게요. 사이트를 둘러보시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으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있는 떠먹여주는 최신 제품 정보라는 메뉴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 보시면 골드 멤버십이라는 것과 오픈되어 있는 상품이 있는데요. 오픈되어 있는 상품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할게요. 해당하는 상품에 클릭. 서 링크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스쿼트 발판이라는 상품을 지금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스쿼트 하다가 뒤로 넘어졌다. 물리치료비가 더 나왔다. 운동 접을까 하다가 이 녀석을 만났다. 이제 더 이상 스쿼트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후킹 메시지까지 줬습니다 상품페이지 꾸밀 때 또는 이 상품을 선택하는 이유들을 어찌 보면은 상단에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 문구로서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되겠고요 해당하는 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시면은 지금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가격과 우리가 구매하는 중국 이라든지 해당하는 사이트에서 구매해 왔을 때의 가격이 나와 있고요 분들이 받게 되는 예상 수익까지 계산을 해줍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스쿼트 발판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기준으로 했을 때 조회는 520번 정도로 한 달에 그렇게 많은 조회수를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에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키워드로 저도 아이템스카우트 등등의 사이트에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상품 수 자체도 아직 많이 올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광고를 조금 해주셔도 충분히 마진은 남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의 경쟁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아마존에서는 꽤 많이 판매가 되었었던 상품이어가지고 아시겠지만 해외 에 유행했던 상품들 조금 늦게 한국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인기가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해외에서 유명한 상품들을 한국에 들여오는 노력을 좀 많이 하는데 그럴 때 지금 클릭앤셀 같은 사이트가 이렇게 먼저 추천을 해 준다면 제가 리서치하는 그런 시간을 굉장히 단축시킬 수가 있겠죠. 그리고 국내에서 어떻게 판매되고 있는지에 대한 국내 판매 현황도 확인할 수가 있어가지고 하단 부분에서 판매하고 있는 회사도 찾아보실 수가 있고 그리고 알리바바 바로 이 상품을 소싱할 수 있는 소싱처까지 클릭해서 들어가신 다음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상품들을 구입 해서 사입 하셔가지고 가지고 올수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개에서 499개까지는 10.5불로 해가지고 대충 한 13,000원 정도 되겠고 배송비까지 포함해서 이 해당하는 상품 들여 오게 되면은 대충 어느 정도 가격이 될까요? 음... 계산기를 잠깐 한번 켜볼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 상품이 지금 우리가 환율이 좀 많이 떨어졌지만 100, 1200원이라고 계산을 해보고 50개를 가지고 온다는 가정에 10.5불을 넣어주시면 은 63만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여기에다가 곱하기 제가 1.3 정도로 해가지고 관부가세를 좀 더해주고 어 배송비까지 더한다고 하면 1.5로 곱해줘가지고 조금 더어 뭔가 러프하게 좀더여러분들이 가격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945,000원에 50개를 들고 들어오니까 18,900원이 하나의 원가 정도가 되겠네요 근데 경쟁사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가격이 59,000원이기 때문에 판매했을 때의 마진은 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되실 거라는 것을 예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평가지수도 이렇게 나타내면서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고 멤버십을 여러분들이 골드 멤버십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은 상세 페이지를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셔가지고 바로 이용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시니까 상품 등록하실 때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준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다 입니다. 음. 되겠다입니다. 좀 말이 이상하지만 되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영상까지도 또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이용해서 스마트스토어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서 광고로 또 이용해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상품 외에도 제가 찾아봤던 상품 중에 좀 재미있는 상품이 있었는데 여기 있는 권총 알람 시계였습니다. 이 상품도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자 이렇게 어... 아침에 잘못 일어나는 사람들 알람시계 굉장히 사는 거에 대해서 어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시계 쪽 상품은 생각보다 잘 팔리는 상품이에요. 시계내 잠을 일때 여기 관역이 나옵니다. 이 관역에 총을 빵 하고 쏴줘야지 알람이 꺼지는 거죠. 그럼 아침마다 정말 전쟁이겠다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었는데요. 고도의 집중, 집중력으로 잠을 깨워준다라는 부분으로 굉장히 또 재미있는 네,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리고 키워드 조회량도 꽤나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상품은 저도 현재 판매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확인을 해봤는데 여러분 주의하셔야 되는게 이 해당하는 상품 사입을 하실 때 총이 들어가져 있다고 해가지고 세관 신고 하실 때건 총이라고 검색해서 넣으시면 절대 안되시고 클락으로 해가지고 시계 뭐 알람 알람 시계로 해가지고 꼭 여러분들 수입을 꼭 해주시면 좋겠고요 해당하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께서 어 아무래도 건전지가 들어가는 상품이다 보니까 어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자유롭다 라는 것을 조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판매처들도 확인하실 수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매대행을 하신다면 알리익스프레스로 여러분들이 판매해 보셔도 좋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 이 스모킹 건이라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상품이었는데요. 요즘에 어, 캠핑을 많이 가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향으로서 해당하는 맛 조금 더어 풍미를 느끼게 해주는 그 기계가 스모킹 건이라는 상품이더라고요 한국어로 훈연기라고 부르는 상품인데 스모킹 건으로 했을 때는 경쟁 강도가 훨씬 낮습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 아직 발굴되지 않은 황금 키워드니까 여러분들이 이 키워드에서 판매하시면 좋겠는데 제가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식품에는 닿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상품 수입할 때는 사실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 안에 들어 가는 훈연제, 여기. <웃음> 연기를 내게 만드는 재료는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좀 대량으로 크게 파는 회사들이 있더라고요. 옥션이나 이런 회사들 중에서 있어가지고 그 해당하는 상품들 조금씩 소분해가지고 추가 상품으로 판매하신다면 객단가를 조금 더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이 경쟁사들이 어떻게 판매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쟁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상품의 그 구성들을 확인을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상품 구색을 좀 맞춰가지고 판매하신다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고요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들은 만약에 어 이러한 조명 이었을 때 조명 중에서 led 조명은 한국으로 들어올 때어 구매대행은 일단 은안되고요 그리고 usb 충전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충전이 아니라 그냥 연결했을 때 바로 사용되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큰 문제가 없습니다 충전지가 들어가져 있지 않으니까 큰 상관은 없고요 만약에 근데 구매대행으로 진행했을 때는 LED 램프는 국내 수입으로 구매대행으로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상품은 여러분들이 수입하셔가지고 진행하셔야 되는 상품이다 라고 봐주시면 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천해주는 상품들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염려되는 상품들이 있으시다면 k c 인증 정보라든지 아니면 어 식약처에 국민신문고 같은 사이트에다가 문의하셔가지고 이렇게 추천을 해준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구매 해가지고 진행 하시기보다는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여러분들이 건너시는게 나으시니까 해당하는 추천해주는 상품들 상품페이지부터 해서 소싱처 모두 다 발굴을 해주시면 우리나라의 식약처 좀 안전한지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 우리 워낙 신고의 세상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주의해주시면 좋겠고 저는 이미 골드멤버십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상품에서 상품페이지라든지 여러분들은 열람하지 못하는 정보들 좀더 많이 열람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상품들은 보면은 경쟁 강도가 훨씬 더 좋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정보들 좀더 상세하게 더 많이 골드 멤버십만 열수 있는 자료들을 보고 싶으시다면 멤버십으로 여러분들이 가입하셔가지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은 지금 할인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할인 이벤트 코드로 진행하시는 걸로 들어가셔도 괜찮지만 제가 드리는 이 할인 코드로 들어가시면은 할인하는 이 코드 멤버십 쿠폰율이 할인율이 더 크니까 여러분들 이용하시면은 더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혹시 사이트 이용하시다가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댓글 남겨 주시면 제가 안내를 또해 드리도록 하고요. 혹시 어, 이 상품 가져오고 싶은데 50개는 혼자서 부담돼요라고 생각이 하신다면 저희끼리 조금 똘똘 뭉쳐 가지고 저희 구독자분들끼리 한번 상품을 같이 소싱해서 같은 창고 써 가지고 한번 도매로 납품을 해 보는 거는 또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혹시 사이트 둘러보시다가 같이 사요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우리 함께 상품을 같이 나눠 수입을 해보시면 또 어떨까라는 제안까지 한번 드리면서 오늘 클릭앤셀 사이트 소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여러분들께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행복하시고 많이 파시고 내일도 즐거운 하루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나쌤이었습니다.